그냥 아는 게 있어요. 내가 참나이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. 참나도 나고 애고도 나죠? 참나가 내, 나이다 보니까 내가 내 얘기를 알아내는 거예요, 여러분. 내가 참나라는 남의 얘기, 내가 하나님이라는 남의 사정을 알아는게 아니고요.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이고 원래 참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쪽 본질은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사정을 알고 있는 게 있어요. 그걸 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냥 내가 내 사정 아는데 누구 도움받을 필요가 없이 아는 게 있어요. 그리고 에고 입장에 와가지고는 아무리 참나가 직관을 해도요. 참나가 직관할, 직관이 직관 옳다는 신호를 같이 보내줍니다. 자명이라고. 자명하다라고 신호가 와요. 이 직관력 하나 얻으려고 해도 여러분이 자명에 대해서 엄청 감각이 생겨야 돼요. 참나가 어떨 때 자명하다고 어떨 때 찜찜하다고 하는지 참나랑 친해져야 내가 믿지 못할 얘기도 참나가 자명 이래버리면 여러분이 의심, 의심하기 힘들어집니다. 평소에 참나의 자명의 신호가 얼마나 자명한지 잘 알고 있었다면 어느 날 내가 믿기 힘든 얘기인데 이게 자명, 이렇게 참나가 얘기를 합니다.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력한 가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. 근데 평소에 아무리 내가 의심해봐도 이 신호는 분명히 참나가 아버지가,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보내는 신호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, 자기가. 그래서 이런 이 에고의 분석으로는 감당 안될 것도 직관으로 받게 될 수가 있어요. 그게 그냥 되는,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참나와 오랜 시간 지내봐야 알아요. 그리고 이거 내가 분명히 내 에고가 무슨 망상이나 무지아집을 보탠 게 아닌데 지금 참나가 이걸 자명하다고 한다. 그럼 여기 뭔가 있다.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이 발전하시게 돼요. 지금 자꾸 직관력이 배양되시다 보면. 직관력이 그냥 뭐책 보면 직관력 배양하는 책도 있더라고요. 그런 거 참고만 하시고 진짜 직관냐고 여러분이 몰라 잘해서 참나의 눈으로 세상을 볼때 직관이 나옵니다. 그냥 나와요. 왜? 여러분이 에고가 아니라 참나가 됐기 때문에 자 에고가 아, 사라진 건 아니지만 주가, 나의 주가 참나가 된 순간 참나 입장에 볼, 세상을 볼때 다른 소리가 나와요. 에고가 소리내듯이 참나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. 그소리많이 읽어내는 게 직관이에요. 생각을 한게 아닌데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게 자명해 요게 자명해 그래서 참나 입장에서 직관을 하다 보면 그리고 직관을 에고가 받아서 또 분석을 하면서 직관과 분석이 합쳐지면 우리가 자명하다고 하는 게 제일 자명합니다 이때. 요것도 자명하고 요것도 자명하지만 둘이 합쳐지면 더 자명해져요 우리가 논리만 자명해도 자명하긴 하죠 꽤 근데 팩트체크를 아직 안 해봤잖아요 직관이 팩트체크 해본 그 느낌을 줘요 맞다 라고 소리를 질러 줍니다 이두 개가 맞다는 느낌과 정확한 설명이 붙으면 제일 자명합니다 이 직관이 체험의 영역이라 해라면 분석은 달이에요 이거는 개념을 갖고 여러분이 말을 맞추는 거예요 말을 맞춰보는데 말은 그럴싸하게 맞춰질 수 있지만 팩트체크를 안 하면 여러분 힘이 없어요 달빛이라는 겁니다 달은 태양빛 안 받으면 스스로 빛을 못 내요 개념은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멋있는, 그 인터넷 돌다 보면 명언, 명언 잘 날리는 분들 있죠? 듣기는 좋아요, 그 명언들이. 그런데 거기, 그게 체험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면 힘이 없습니다. 말은 그럴싸해도. 뭐, 사랑이란 뭐고 어쩌고. 나중에 물어봤더니, 아, 아직 나 연애 안 해봤는데. 이러면. 그냥 말이 좋아서 말한 거예요. 그래서, 그말 자명하지 않냐? 말은 자명하죠. 근데 팩트체크가 안된 거는 우리 영혼을 울리지 못합니다. 왜? 이 태양이 빛나줘야 달도 빛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, 나, 그 사람한테는 또 그게 자명할지라도 나한테는 말뿐이면 나한테는 또 빛이 안 나요, 고개. 상대방한테는 빛나는 말도 나한테는 또 빛이 안 납니다. 왜? 내가 팩트체크를 안 해봤거든요.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내면에서 이두 개가 만나게 해주면 여러분 영혼은 항상 이 참나의 태양이 애고까지 환하게 만들어줍니다. 직관과 분석이 만날 때 환해져요.